네 반갑습니다 스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녹화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폭락했던 주가가 오늘 숨 고르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멀게 느껴졌던 그 360포인트를 며칠 만에, 그냥? 며칠 만에 제가 이때부터 방송을 해드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만에 목표 달성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360포인트.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네요. 진짜. 그것도 장대은 음봉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대은 음봉이 발생했죠. 그죠? 글로 적어놨었죠. 초식 네, 선물 옵션 시장 전망해 가지고 네. 2주일 동안 하락할 것이다. 아, 이번 주, 주말 금요일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 말이죠. 음. 아, 향후 장대 연봉이 출연할 예정이다 되어 있죠. 마틴 매매를 활용해서 소액 투자를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이 계기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 말이죠. 반등시마다 월물, 이월물 옵션, 그죠? 이월물 옵션, 매수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게, 이렇게 엄청난 폭락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죠. 1월 14일날. 1월 14일날이 기준금리를 발표한 날이죠. 이때 신호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저점, 이 저점이 붕괴되면 그때가 추세의 시작이, 추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까지는 뭐행보라고 봐야 되니까 시세가 이제 추세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락 적으로 기울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약간 지금 반등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날 매도를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350까지도 간단 말이죠 또. 여기가 350인데. 에이. 금나이또 장대 음봉 또금락 나옵니다. 내일, 내일이나. 내일 목요일이죠. 와.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양매수, 양매수 할까 했는데. 콜 옵션도 매수하고 푸드 옵션도 9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 결판을 보려고 그러는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도 오늘 지금 베이시스가 지금 0.12 잖아요 그죠? 어제가 마이너스 막 1포인트까지 하락시켜 놨어요. 오늘 약간 이렇게 베이시스를 플러스를 만들면서 어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1342억을 팔아치우고 어요 주식을 팔아치워놓고 미리 팔아치워놓고 급락을 한다 말입니다. 장대 음봉되는 날. 장대 음봉되는 날 급락을 시켜버려요. 예. 뭘로 급락시킵니까? 선물을 매도쳐버리죠. 오늘은 지금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2400억. 이걸 매수를 하, 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행보장을 만들거예요 행보장 만들어놓고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나 그때 또장대 음봉 만들어버립니다. 장대원봉은 선물 매도를 쳐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킨단 말이죠.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약간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831억, 나오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외국인은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 1342억 매도 치고, 선물, 2,600억 매수하고 그죠 이런 날은 이제 행보하는 장입니다. 저 콜옵션하고 푸드옵션 지금 양매수를하고 있어요. 예. 양매수 해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상승을 시키든지 하락을 시키든지 이제 수익나는 그런 포지션이죠. 이거 예. 프로그램 매매 동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메인 화면에다가 딱띄어놨습니다 이 흐름이, 주가의 흐름하고 같이 간단 말입니다. 예, 다 프로그램 매매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다 기계로 매매하지, 손으로 매매하는 기간 투자는 없습니다. 예. 자, 요, 일봉도, 일봉 차트도 이렇게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5일선은 어떻고, 10일선은 어떻고, 2일선은 어떤 상태고, 60일선은 어떻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동 평균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이이 이, 이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게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게 집니다. 120일선 딱 맞고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죠? 기, 기가 막히죠. 자, 외국인들이 지금 1,358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반등할 때마다 푸드옵션 매수해서 이번 장도 큰 대박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청룡열차입니다 청룡열차. 청룡열차가 쉽게 갑니까? 안그렇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장을 흔들어젯기입니다 아, 이 청룡열차 급행 청룡열차를 타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청룡 열차 예, 한번 승부수를 띄어볼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세는 2년에 한번한 한 번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예, 아주 귀한 장세니까 예, 어, 마음,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으로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예.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 그죠이 네, 상태고 지금 주식은 계속 매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마지막 보루 연기금도 또 팔아 치우려고 지금 아침에 잠시 샀다가 그죠 또 어, 패드 또 칩니다 자 금융투자는 어, 차이 어, 뭐 매수 차익 거래 이렇게 밖에 안 해요 이거 매수한다 해서 올라, 장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여기 선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항상 쌤쌤이 되는 거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금융투자는. 예. 금융투자 보세요. 선물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43억. 주식은 뭐 966억 매수하지만 결국은 쌤쌤입니다, 말이지. 예. 차익거래 따먹으려고 베이스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매수차익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가를 또 붕괴하고 어, 또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뭡니까 네이버 카페에 어, 제 신경선물 옵션에 있으니까 여기더 많은 정보를 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정회원 위주로 운영해 나갈 테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글도 쓰시고 댓글도 달고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회원 중에 벌써 뭐 대박 터지신 분도 계시는데 뭐 축하드리고 뭐 청기 누설을 해버렸는데 뭐 내가 청기 누설을 해버려가지고 어 말을 해놓고 실천이 잘안 따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밀 방송이니까 어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